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지난 레슨 때는 비행기를 배워봤어요. 이번 레슨 때는 나비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아는 도레미파솔. 다섯 개의 음으로 칠수 있는 곡인데요. 지난번과 같이 열두 개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열두 개냐면, 도부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의 건반이 있기 때문이에요네 어, 도레미파솔 5개고 우리 손가락도 5개기 때문에 그 건반 하나당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딱 맡아서 놓고 네,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 지난 레슨 때는 왼손을 안 했는데요 오늘은 왼손 심심하니까 솔 하나만 계속 치는 걸로 할게요 네, 나비아 노래 다 아시니깐요 제가 한번 빠르게 쳐볼게요 네, 간단하죠. 이것만. 한다그러면 좀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12개의 다른 조성으로 칠거예요자그 다음에는 이 음으로 시작하는 도레미파솔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해 볼게요 네그 다음에 도레미파솔을 이 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 볼게요 네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해 볼게요 네 어, 점점 대충 쉬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네, 해 볼게요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네, 해볼게요 네 한가지 말씀드리면 어, 제가 영상을 빨리 돌리는 이유는 어, 지루하실까봐 빨리 돌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여기 쳤었던 것처럼 천천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네해 볼게요 네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네해 볼게요 네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해 볼게요 네,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입니다. 해볼게요. 네, 이것으로 나비아라는 동요를 12개의 건반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12번을, 네, 연주하였는데요. 어, 도로 시작하는 여기나, 어, 솔로 시작하는 여기는 손의 위치가, 어, 자연스럽게 여기서 치게 돼요. 하얀 건반만 치니까요. 하지만, 검은 건반도 쳐야 하는, 뭐, 가령 여기라든지, 뭐, 여기라든지는 손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올라감에 따라서 검은 건반은 하얀 건반보다 높이가 높기 때문에 손의 포지션도 어, 어색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얀 건반을 기존에 눌렀던 포지션이 아닌 포지션에서 누르기 때문에 이거, 이거 지렛대 원리인가요? 여기에서 누르는 힘과 여기서 누르는 힘은 여기가 좀더 힘이 더 들어요 그리고 건반도 넓이도 차이가 나죠 여긴 좀 넓은데 여긴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 않아요 네. 가능한 한 어, 옆에서 봤을 때 어, 팔꿈치 팔꿈치부터 여기 여기가 여기 뭐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좀 편평한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손가락 이런 소근육들의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렇게 손목이 도와준다든가. 다던가, 어, 아니면 뭐 이렇게 손이 눕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마치 근력 운동을 할때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손의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가 평평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손가락들이 다 독자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소근육이 발달이 될 때까지 자세를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네. 어, 오늘 레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레슨 때,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